날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! 와 오늘이 사실은 이제 그날이죠 여러분! 어? 오늘! 드디어! 인증샷 이벤트! 당첨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! 예! 오늘 날방에서 먼저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네! <웃음> 저도 궁금한데요! 일단은 공개님이 그동안 이제 어,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댓글을 진짜 읽고 또 읽고 먼저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다시 네 분을 선정을 하였는데요. 그네 분을 지금 날방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이 역사적인 순간, 크리스탈 구슬을 수령하실 이벤트 당첨자 네 분을 발표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. 여러분, 광국 누구인가? <웃음> 네 여러분 보셨죠? 다들 보셨죠? 방금 이렇게 지나간 거 보셨죠 다들? 네 그래서 그래서 발표를 진짜로 침업을 하고 주인공 시아님 축하드립니다! 와 감사합니다!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! 네두분 남았습니다! 과연 이 행운의 주인공 두 분? 박유진님! 네, 축하드립니다! 와 이렇게 네분 중에 이제 세분은 발표를 했고요! 마지막 진짜 행운의 주인공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네, 어, 다시 한번 이제 댓글을 남겨드렸어요. 그래서 거기로 네 닉네임, 이름, 집, 주소, 우편번호 포함입니다. 에, 에. 그래서 마로스튜디오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마로 언더바 s s 골뱅이네이버닷컴으로 닉네임, 이름, 집, 주소, 아 우편번호 포함해서요.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축하드려요. 말씀드렸던 이메일은 이번 주 주말까지 주말까지 라고 합니다 네 오, 축하드려요 오.